보인 것 같습니다. 기는 내가 나서는데 사장님. 제가 어제 그요천도음기라는 예. 영화 중국 영화 있잖아요. 예. 예. 그걸 좀 계속 보고 있는데. 예. 거기 그모천도음기 중국 도인들리다 이렇게 몇 킬로 이렇게 다스리잖아요. 예, 예. 예. 그 어제 봤던 그 동작들이 다. 다 나오는, 거. 네, 다 나오는 것. 네, 다 나오는 같아. 그그 데를 그, 예 스스로 치유하는 것 같아. 진짜. 예, 그렇죠. 어. 예, 그러니까 사장님은 아그그꼭 <웃음> 기공자 같습니다. 어, 그러니까 기, 그 수련하는 사람 기그 하는 사람 같아요. 전에는 이런 행동이 안 나왔는데. 안 나오는데. 진짜 그. 도인들 왜 저, 저, 저, 저, 제공이 예. 있는 사람들이 또왜 네. 그 중국 영화 있잖아요. 예. 예. 비공수리라는 사람 그 예. 사람들의 동작인데 이제. 예, 근데 사장님은 음. 지금 내가 이래 볼 때는 지금 막이 치유를 아. 혼자서 지금 몸에다 귀를 다 혼자 예. 막 넣고 혼자 치유를 싹 예. 그래.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장님이 유장 안 좋았잖아요. 네, 예. 예. 예, 그 치유를 싹 하고 있네요. 지금 아. 한 시간 동안을 풀었습니다. 아. <웃음> 어때요? 몸은 어떻습니까? 아, 좋아요. 좋아요? 예, <웃음> 다행입니다. 다음번에도 또 아, 진짜 어떻게 얘기해 <웃음> 근데 손안 대도 제가 일본 마사지 안 해도 네. 이렇게 푸니 푸는 푸니까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는 그 정말로 사람에게 기가 있고 예. 네. 사람마다 네. 그 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예. 네, 그렇 그 원장님이 길게 네. 보내 주신 그 기가 네. 이 안에서 태동을 하면서 네. 이제 내가 그걸 받아 갖고 네. 내가 그 아픈 부위들을 네. 스스로 네. 귀를 넣어주면서 네. 치유되는 느낌이 네.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. 네. 짧은 근육은 스스로 늘려가면서 네. 네. 본인이 네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좌우로 또 대칭적으로 요걸 네. 이렇게 꼬았으면 음. 나도 모르게 스스로 또 이쪽을 또 꼬아주고 네. 이렇게 네. 네. 네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예.